<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하이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비필 디힐믄 메드님 안녕하세요 파피비즈님 안녕하세요 꽉시아저씨님 안녕하세요 이단양반님 안녕하세요 수우세요 하이형 하하하. 어제 의도치 않게 짐...이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옷까지를 받아서 <웃음> 청명하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어펜심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약간 아는 분한테 아는 분한테 이제 옷 물려받음을 해가지고서 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봤는데 포대로 포대 자루로 다섯 포대를 주신 거예요. <웃음> 물려받기를 했는데 포대로 다섯 포대를 받아가지고 어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집에 다섯 포대 놓으니까 돌아다닐 곳이 없네? 어라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옷가지랑 뭐 이렇게 잡다 장난감 한 장난감 장난감은 하나 하나 한 봉지 반 차나 그러고서 그리고 또 뭐였지? 뭐더라그뭐 끈같은거? 등등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다한 것까지 주셨더라고요. 쌍둥이 출신 하셨나고요? 아, 아니요. 애가 많이 컸는데 애가 많이 컸는데 그 많이 큰 애가 자라기 전까지 거를 다 주신 거예요. 아머지근님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옷들을 다 주신 거예요. <웃음> 이거를 어떡하냐 해가지고서 일단 다 풀어가지고서 뭐가 뭐가 몇살때 입는건지부터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파헤쳐놨는데 아직 두 포대 밖에 정리를 못했어 <웃음> 아 아직 세 포대 남았어 어, 어느 세월에 와중에 유주가 어, 중간에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한달 넘게 정리하는 해야거 아냐? 이러면서, 멘붕이었지요. 하아. 하하하하하. 하, 그래가지고, 어제, 어제, 혹시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치울 수 있겠지? 하고서, 어제 쉬었는데? 그게 문제였다. 이래서, 브이마켓 구경가겠냐고요 브이마켓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려고요 <웃음> 이번 주는 무리니까 부이 마켓 다음 주에 가야지. 아막 아, 아. 막상 이번 주 일정을 짜고 보니까 이 마켓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딱 다음 주가 이 마켓 마지막 마지막 날 그때 갈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나 오늘 왜 이렇게 내려와 있냐? 다음 다음 다음 다 딴딴 따 다다음, 래 딴딴 딴딴 다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애 보는 건 역시 신혼농한테 맡겨야지. <웃음> 아, 왜 이렇게 말투가 그거냐. 그, 이렇게, 저 얘기만 맡겨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말하네, 신혼농. <웃음> 어? 저 자리는, 어? 투입 자리잖아. 투입 TTS구나. 호이. 호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 나왔는지는 몰랐네. <웃음> 신호농, 신호농. 아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제 보다가 보면은 멍멍이들이 아기 봐주거나 아기랑 같이 자거나 아기 재워주거나 어 아기 위험한데 안 가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아 멍멍이 하나 꼭 드려야 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신호농이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게 신어농이라고? <웃음> 잘 부탁한다, 신어농.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진노트님 안녕하세요. 네프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아, <웃음> 아, 좋아요. 너무 행복해. 주변에서 봐줄 사람이 너무 많았어. <웃음> 아기가 1층 내려가는 계단가니까 고양이가 활짝 놀라서 끌고 오기도 하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위험한거 아기가 자.. 아기가 위험한거 하기만 하면은 이제 다.. 해주는 오늘 메이플하는 건가요? 아 아니.. 메이플인데 메이플 아닌 메이플? 메이플인데 메이플 아닌 메이플이라고 하면 맞나 이게? 맞나? 맞나? 근데 저그 영상도 하나도 안 보고 게임 하는 방법도 모르거든요. <웃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무것도 안 보고가 가지고 투수들도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그렇게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지. <웃음> 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규마 규마. <웃음> 어어어, 어어. 잠깐만 캡쳐보드는 오늘 정상 작동하나? 음, 좋아요. 아, 해보진 않았는데 많이 보셨어요. 뮤즈의 귀여움을 전파해야 한다고요? 오늘? 오늘은 전파할게 없는데 내일은, 내일은 좌담회에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으면 그 홈카메라가 지금 설치돼있어가지고 홈카메라로 하다가 하다가 도망, 도망.. 도망은 아니고 중간에 튀어나가야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잼잼하냐고요? 아직.. 그래, 뭐 아직.. 그.. 시익 웃기만 하고 에헤헤헤헤는 못 웃는 상황인 그런 아기 누워있고 뒤집기도 못하고 엎드려서 고개 살짝 덜컹 하고서 많은 아가 여가지고 아직 손도 무린 것 같습니다 뎁뎁뎁뎁 유미님네 미래 모습 감사합니다 나니? 안녕? 아, 하세요에 어! 대단해. 예, 뭐야! 허어. 어! 너무 귀여워!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아냐우와음 귀여워! 나나나나나나! 오 황원 씨가 짧다고요? 확 뭐지 진짜 부부인가? 진 <웃음> 진짜? 와나도 근데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저런 거 못하면은 저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코스프레하면서 굿즈 사러 다니는 할머니가 하고 싶었어. <웃음> 내 장래희망이야. <웃음> 머리 하얗게 어? 늙어가지고 얼굴 쫄글쫄글한 상태에서 구즈 사러 다니는 할머니 가고싶었어 우어라 <웃음> 지옥 참맛옥 <웃음> 영감 이 칼만은 뽑지 않으려 했던만 아좀 간지나 보이지 않나요? 딸 손잡고 같이 코스에서 다니는거 아기 때는 가능하겠는데 좀 크면은 어 엄마 그게 뭐야? 친구들이 놀리잖아 아아그그것이아아 아. 손녀 손잡고? 아 가능이지! 그러면 이제 또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 애한테 그게 뭐하는 거야? 아 그게..엄마는 이게 꿈이었어.. 엄마! <웃음> 그러지 않을까? <웃음> 마인로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그, 이제 자기만의 취향이 확고해지면은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 뭘 모를 때는 그냥 우와, 이게 뭐야? 우와! 하고서 이거 봐, 이 그림이랑 똑같은 옷이란다! 하고서 입혔다가 나중에 좀 크면은 다른 집은 안하는데 왜 우리 집만 하는거야? 웅웅웅웅웅웅막 신비아파트 같은거 해야하나? 신신비아파트나막 <웃음> 그런 아기용으로 하면은 잘하려나? <웃음> 그럴때만 <웃음> 유미님한테 필요한 탱댕이 탱댕탱댕 네,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아기를 향해서 얼굴을 콕 하고 가져다 댑니다 강아지의 이런 행동이 재밌던 걸까요? 아기가 연신 웃음을 터뜨리데요이 웃음소리가 자자드니까 다시 아기에게 얼굴 파묻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다칠까봐 조심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는 모습입니다. 이 강아지와 아기 놀랍게도 빵공놀이 중입니다. 오환상에 너무, 너무, 너무 귀엽다. 네 알고 보니 강아지는 바쁜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기를 놀아주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아기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강아지가 사실 처음부터 아기를 잘 돌봤던 건 아닙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떡해, 그럼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어요 이 보호자가 처음 아기를 데려왔을 때는 어. 굉장히 어리둥절해 했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아, 이내... 내 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녀석이 예 ]이라고. 하지만 이내 이 사랑스러운 아기와 사랑에 빠지고 만났데 이제는 아기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요 항상 이렇게 아기 옆. 어 나도 양파허허허허허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물. 허냠냠냠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나허허허허허허허허잉잉잉잉잉 <웃음> 잉. 냥. 양파가 저럴 수 있겠냐고요? 글쎄요. 양파가 글쎄 이 오줌이나 안 싸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얘기 오줌이나 이불이나 그런 데다가 어휴. <웃음> 해꼬진 안 하겠죠. 해꼬진 안 하는데 오줌을 못 가릴까 봐 걱정인 곳이지. <웃음> 음. 공.. 공소? 공소증후군이 뭐지? 아이트로 펌푸음~~ 뿅~~ 아휴 오늘 너무 정신없이 써가지고서 머리가 띵하당 흠아 맞아 스타 스타 그거 요즘에 폴더 몰라가지고 못 넣어놨는데 <웃음> 다운만 받아놓고 <웃음> 어디다 넣어야 되는거지? 그럼 스타는 제대로 깔았나? 스타 그냥 스타면 되죠? 아, 아니 아 똑같은거지? 어차피 오... 그치? 그치? 배틀넷에 있는 스타면 되는거지? 스타 깔린 곳에 맵이 있다 내년에 나오는 버추얼 애니? 버추얼 애니? 버추얼리 애니메이션이 된다? 뭐지? 너죽었 아, 아니야. 죽진 않았지. 여기는 아카데미. 버츄얼 세계에서 활약치여기치 활동 종료했잖아. 비즈노하이. 미라클 아이みたいになりたく 미라클. 중류 아니고 취직이라고 요 실패했었나? でもでも, 多くさんの人とがってきたいからめずに 최강사님도 소스야. この子この子근데 그린체에게 이쁜다. 댄스도 한 번만 그린체 왜냐면 그린 え、顔近すぎ。모ラクのパフォーマンスキラキラしてた。彼女はノエル。歌もダンスもとっても上手で人気のバーチャルアーティストなんだ。誰よりもんだよ。 こんなもんでしょ。ああ、리ずが安穏に目りから輝い 날리는 거。しっかり私たちを支えてくれる優しい人なんだ。そんな私ミラク、そしてクリス、 나, イルあいぷだ。この 5人でこんなにっとに合트라寄せます。せっかくも個性もバラバラな私たちだけど、だからこそ一緒に進むことで見える世界があるはず。うん。仲間たちと絆な愛ちゃんみたいなバーチャルアーティストを目指して。 나오긴하네 키즈나이. 나가리이 키즈나노 아 2023년 개 키즈나노, 키즈나노 시기 오, 오, 영혼만 떠다닌데. <웃음> 아릴, 아릴이 뭘까? 이거 <웃음> 진짜 죽었나봐. <웃음> <늦어>. 그럴 <그럼> 리가. <네가. 웃음> 개월째 겸하 이젠 유주도 하이. 아, 남앤로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웃음> 남앤로스 아직 날 보러온지 15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포이더리 찾아볼까? 오우, 맵스! 맵스라고 있긴하네 진짜 그냥 여기다가 p 려 m a p 면 되는 건가? m 방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맵스 안에 다운로드가 있다고요? 다운로드폴더 p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폴더 으... 만 폴더 만들기 다운로드 아니어도 된다고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그맨 뒤에 자, 뒤에 철자하 맨날 헷갈리지 뭐예요? 좋아 잘 만들었어. 미라이님 안녕하세요. 수세요 다운받은 적이 없어. 컴포맷하고 처음으로 키는 배틀렛이라구요. <웃음> 컴포맷하고 처음으로 배틀렛 켰다구요. 배틀렛 들어갈 일이 없었지. 오버워치도 안 했는데. 오버워치2로 바뀔 때까지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열려라. 열려라 아 이거 화면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쭈르 고맙다냥 안녕하세요 섹시 큐티 신호농이에요 잉잉 안할거야 1972년 신호농은 오렌지병이었던 모시기로 코코로 빙뽕 콩고스 밥버거 코코로 빙뽕 공고스 밥버거 <웃음> 와 신호농 신호농 신호농 목소리 완전 잘나왔고 조금 더 출석되면 좋았을 텐데. <웃음> 우와, TTS야 신어농의 TTS 무려 어, 투입에서 나온다고 메카농이래메카농 <웃음> 누가 <웃음> 누가 패너트 안 그래줘서 궁금하네. <웃음> 우와, 신언옹. 어디보자 옵션에서 랭귀지 완역이랑음 뭐라고 써있던가 방금 음 맞아 맞아 투입은 뭔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고 투에는 개성이 있는 느낌 음음음음 음, 음, 음. 완역기랑 음역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뭘 해도 사실 상관없나? 어차피 유즈맵하니까 해병이라 할건가 마린이라 할건가 마린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은 음역인가? 아닌가? 그게 완역인가? 음역이겠지? 음 말하는대로 라니까 다시 바꿔 난난난나뭐바꿀라했지아 부분 끄고 키고 소리 안 나오고 오디오 설정이 아이고 아이고 허허 어딨어 나와라 어라? 소리가 안 나와? 아, 나오는구나 나온다. 빠바 빠바 빠바 빠바 빠바 빠바 p a p 바 papa, papa, papa, p a 스타크래프트 를 눌러놓고 매운디 매운디 찍먹찍먹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영상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팩이죠? 맞나? 뭘 활성화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지난번에 어떻게 했더라? 취소 누르는 거였나? 예전에 뭐, 뭐 뭔가 이거 누르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던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하이! 허영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허용어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지 모르겠지만 생성 저런게 있었지 기움 키움. 키움미 비밀번호, 비공개인데 비밀번호가 필요한가? 그리고 맵을 다운로드에 다운받은 이걸로 설정을 합니다. 한글로 쳐달라고요? 아, 이거 같이 할수 있어요? 잠깐만. 기우이됐숭 에, 그렇구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다. 좋아. 그러면은, 음,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어, 유주생일로 합시다. 10월 13일에 태어난 유주짱. 그렇고, 확인 누르면 되겠지?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아이디 왜 저거로 돼 있어! <웃음> 뭐야! 나소리마생으로돼있잖아 쏘리마생 뒤로 갈게요 저거 어떻게 바꿔? 저거 어떻게 바꿔요? 아이디 바꿀 수 있게 해줘! 아이디 어디, 저거 어디서 바꿔? 저거 어디서 바꾸는데? 나못 봤는데 어디서 바꾸지? 마이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산넘어 산이구만 아 여기구나 삭제 예 <웃음> 헤이 휴휴 휴. 다행이에요 두번 죽이는 거래 <웃음> 죽기는 했냐고 오늘은 유즈가 옆에 없나요? 네 없습니다 가족에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뭐 내일 방송도 아마 그럴거고요 좌담회할때나 조금 음.. 좌담회할때가 좀 걱정인데 좌담회할때 부스 안에서 캠을 켜서 볼까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해서 해야하나 노트북으로 해서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저의 모습이 버벅입니다 벅 버벅 벅 버벅 벅 버벅 벅벅벅벅 버벅, 캔방 버벅, 버벅, 버벅. <웃음> 나만 볼수 있는 캔방 캠방. 유주의 캔방은 저만 볼수 있지요? 아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다르 데스카? 이라샤 이라샤 요고소 요코와카리마세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요코와카리마세 혹시 하실 분들 있으면은 놀러오세요 어쩔 수 없군요 대충하면 된다고요? 대충? 제가 제 마지막 랜덤 디펜스는 뭐였지? 나랜디나랜디 <웃음> 블렌디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거 뭐였지? 뭐 갖다 하는거였지 그거? 워, 워, 워크래프트였나? 뭐 그런걸로 하는거였던거 같은데? 맞나... 아무튼 그걸로 해... 그.. 그걸로 해가지고 스타로는 한번도 안해봤어요 모두가 한번 적이 없구만. 길가에다 유니세움 된다고요 나의 실력 따위 필요 없이. 포커랜덤 님펜스.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냠냠 해보러 갑시다. 오오오 오, 오, 스타도 근데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모든 게다 오랜만이야. 오. 매이플스토리우 와, 난 뭐하면 되는거지안녕하세요 뭐, 뭐, 뭐, 뭐 이거 이렇게? 뭐, 데어디뽑혔는데그래서 오,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우와우 어떻게 움직이는거 너무 코가 움직여 키웅 키웅 키웅 와 뽑는데 어디였어 밑에구나 침메타 침 오잉 오잉 와돈 생긴다 오 고대 얘가 고대였어? 어, 아 근데 이거 불편하네요 생각보다 움직이는 거를 또뭐 해놔야 하나? 띠롱 뾰로롱 뾰로롱 이거 그.. 뭐시기 1번 하면은 움직이고 그게 뭐더라? H키 누르면 고정된다고요 뭔가? 뭐라 가지고 우와 유물이네 우와 뭐가 다른거야 이오스트 뭐라 다른 뭐가다지뭐가다지뭐가다지뭐지 뭐라 하지, 뭐라 하지, 지 그렇구만. 이것들은 뭘까요? 업글? 어. 에에 좋네요, 업그레이드. 유물이니깐 올려. <웃음> 아, 너무, 너무 그런가? 잘 보고 업그라라구요? 빨라서 뽑아줘 껌미지어우잘되네아흠 하잇 어, 탄탄탄오 얘가 혼자서 다.. 거의 다 잡는데? 엄청 달군다는본데요 그래서 얘가 앞에서 요리해 놓으면 뒤에서 이제 정리해서 보내버리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뭐랑 조화할수 있다는거지? 한번 눌러봐? 유닛을 누른 상태에서 하는건가? 일반 전설 교환꽃 뽑기 같은 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죽었나? 일반형 지금 두 마리 있는... 뭐..뭐가 뭐, 어떻게 된 거지? 뭐랑 교화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아오 유물 나왔다고요. 당. 일반 팔아먹자구요? 일반 어... 팔팔 팔, 팔아먹는 방법은? 아 이렇게 일반이들아 음. 아 이렇게? 시드라 또 나왔다 으앙으앙미네랄 부족대수 하나씩만 어, 어.. 시드라는 어플 해줄만 하지 않을까? 얘들아 왜 돌아다니면서 쏴한아군대에 한 있어도 효율이 별로지 않니? 잠깐만 몰라 다리 잡고 H 아하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웃음> 골드 모르고 있었죠. 어 괜히 팔았나봐. 하지 말고서 그냥 애들 <웃음> 좀 대기 좀 시켜놓고 때리라고 할걸 그랬나봐요. 얘들아, 얘들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선생님 피곤해. 아, 아, 아, 내가 맨 처음에 너무 업그랬나? 아, 그만 나와봐. 잠깐만. <웃음> 아. 드드라곤도 한번 업그라자 한 번만 한 번만 나도 알아. 어. 이제 조금 세졌겠지? 어난 망했어. 애들이 너무 못 죽여요. 난 망했어요. 들아 와. 나 터지겠는데? 바르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팔고 다시 뽑아, 빠르게. 얘들아 잘 잡아줘 나 죽고 싶지 않아 잘 쓰러지곤 있는가 어 그래도 뭔가 뭔가 비어 뭔가 뭔가 비어지고 있긴 하다 휴후! 얘네만 해서 여기다지 따따단따따따따 딴따따따 따일반 팔아버려 더 많이 더 많이 빨리 없애줘 신나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너무 안죽어요 제가 너무 무작위로 해놨나? 아니면 내가 진짜 운빨이 운빨이 부족해서 그런가? 휴, Please, 어머 이거 뭐가 자꾸 늘어나는데 줄어든 생각을 안 해. 운빨 문제요 아, 내가 문제였다. 아, 두번 나온 게 끝인가? 위에서 애들 나오니까 위쪽에 있는 게 난가요?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옮기고 오늘도 아, 아우와, 정리 진짜 깔끔하게 돼있다 아, 저렇게 게임해 야 하는구나. <웃음> <웃음> 아, 저러,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아, 보고 배웁니다. 누나. 에? 싸인 유닛이 아니면 죽는다고? 아, 그래요? 여유, 여유 으앙 어, 그래 거기 어, 어, 힘들어 <웃음> 일반 안 받아요 뭐가 일반이었지? 고스였나 여긴 뭐지? 셀렉트 유닛 유닛 고르기 뭔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 적어 보니까 나도 정리하고 싶어져 가지고 자꾸 이러네. 으아, 안 들어가지. 으앙. 백, 이 넘어갔다고? 범이지. 범이지. 아닌데. 으앙, 미안해. 망했어 걱정된다 아, 안 좋네. 아, 윙아우디 제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그더라. 이거, 임무 종료? 항복. 나가기. 이게 맞나? 확인. 으아! 완전 나와지네? 원래 그런 거였나? 원래 스타 할 때마다 방을 다시 파야 했나?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시 방 만들어서 하자고요. 귀요미 비밀번호 1013이에요. 같이 놀사람 들어오시라고. <웃음> 나의 운은 너무 안 좋은 것이 없고. 아, 너무 안타까운데. 아까 별로였으니까 이번엔좀잘 나오지 않을까요? <웃음>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우는 기우미 하나 뭐야? <웃음> 백스테이지가 끝이라는데 아 진짜요? 좋아 좋아 이번에는 웬만하면 안 팔고 버텨보는 걸로 올사람 할사람 올사람 없습니까? 그럼 시작하고. 스타트 좋습니다 H로 고정하는 것도 알았고 하니까 응.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야 메이플스토리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스토리 뭔데 이거 우 와우 오 멀리까지 다지네 너무 좋다. 나 이번엔 운이 조금 좋을지도. 어 e 도 막하지 말아야겠다. 고장 얘야 yeah. 히드라가 중요 얘가 돼요? <웃음> 상훈이가 가장 짧은 애가 그러면 히드라가아잘 잡는 애들이 다르다 그랬구만 아돈잘 벌리고 너무 좋네요 학원의 급이요? 아 그렇구나. 비용, 비용, 비용. 음, 냠냠 맛이다. 한 마리만 더. 아열 마리 잡을 때마다 5 원씩 생기나 봐요. 너는 레오구나 어 그러네 여기 10카운팅될때마다 여기 하나씩 올라, 5씩 올라가네 띠용 아직까지 순탄해서 너무 좋고음 그러면은 좀 가까운데다가 일반 애들 놓고, 그 다음에 점점 뒤로 빼야겠다. 오 빵빵 레이어 일반. 아, 전 그런 거 못해요. 아, 어? 마우스 올리면 사거리가 나온다. 어디에다가? 윽,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봤죠 무기처럼 생긴 표시. 다 유호 난나나아왜 이렇게 일반 많이 떠 그만 떠 얘는 얼마나 멀까유오 <웃음> 아니 아니 이해했는데 이해했는데 아마 이에는 고대 와 고대래 요번에그렇습니다 나도 습니다후후후후아 근데 습니다보다더잘습니다알겠습다알 이겨봐. 아, 그래요? 고대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리한 거, 와 어떻게 저렇게 정리하지? 맡겨. 일반 다 쓸어버릴까? 아냐, 아냐, 지금 이럴 때 쓸면 안 돼. 밀리고 있다고. 아냐, 이럴 때 오히려 이럴 때 일반을 팔아버리고 좋은 걸 뽑는 거지. 아, 나온 거 일반. 말도 안 돼. 어나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남았어 아또 일반이야 됐어 일반 다 버려 그리고 뽑아 아또 일반이야 말도 안돼 아 유물 또 떴다 이럴 때 이거 한 방. 거기서 저 유물 떴다고요 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히자히 히히히 히히히 히히싹 밀어버리자 빨리 모아 빨리 제발 죽여히히지 깨는걸? 아 빨리 형 제발 형 오네가이 제발 제발 많이 터쳐줘 유물이 다 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안되나요? 유물 업글 많이 해갖고 아아나 이거 <웃음> 큰일났다 <웃음> 나.. 아무리.. 저 아무래도 재주가 없나봐요 운이 없는 것인.. 아.. 운영을 못하네 업그레드 모든 걸.. 걸겨업그레드 모든 걸 해결해 줄거야 운이 0이면 못한다고요? 와아아아 아 그래도 아직 130초가 는안 나와서 다음엔 유닛 좀 뽑자. 아직하님 안녕하세요. 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에헤. 네, 알았어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아레요네아 아,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하나도 못잡아? 설마? 안돼 안돼 제발 잡아줘! 으아 나 못잡는다! 죽인다 죽는다! 아 뽑기하면은 될줄 알았어... 뽑기... 살고 싶어! 아, 뽑기하면 될줄 알았어 아 뽑기가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지 와 진짜 깔끔하다 와, 진짜 깔끔하다 엉냥냥냥 어, 엉냥냥냥 F10이구나 ESC야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지 그치 유즈 뽑느라 다 썼대 아, 할사람 할사람 기음이방 공개설정 아 이거 비, 비밀번호 기음이방10 1013으로 이러쌌이러시아이 후... 요번에는 본받아서 좀 정리를 하면서 정리해놓은 거를 뺏겨서 하는 거지 이제 이미 어 유물 나오는 운그 정도면은 저는 괜찮았는데 제가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침대에서 움직이기 싫은 걸 타이저보여 안하면 되지요? <웃음> 안하면 되지요 그냥, 그냥 있으면 되지요 귀찮은거 뭐하러 뭐 이렇게 컴퓨터까지 가가지고 켜요 진짜 유물 하나 있었어요? 전 두개 있었는데요? <웃음> 유물..유물 부시 <부신. 웃음> 켜야되나? 아유 뭐 귀찮게 컴키러 가요 괜찮아, 괜찮아. 재밌게, 열심히 배우고 놀게요. <웃음> 기우미 11시까지 밖에 방송 못 한다고요? <웃음> 태초가 뽑, 제일 뽑기 힘들다고요? 태초? 등급이 태초가 있었어요? 보러 가야겠다. 맨 왼쪽에 등급 나왔던 것 같은데. 헤헤헤헤. <웃음> 아, 아, 오! 아, 유물이 끝이 아니구나. 유물 뒤에 이 다섯 개나 더 있는 등급이? 오, 목표 태초 뽑기. <웃음> 못 뽑겠지. 이번에는 오래 살아남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쁜 소리가 났어. 또 유물이래. 에헥. 제가 처리하죠 쥐도 새도 모르게 에헤헤 유물로 호들갑 떨면 안된다고요? 아하 알겠어요 또 유물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판 열심히 살게요! 살려만 주세요! 띠용, 띠용, 용 정리. 좋아요, 좋아요. 기쁘게 정리하기. 어 만지면 만질수록 이상하게 정리돼. 그만 만져. 얘가 많이 나오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야. 똑같은 종류가 많이 나오면 올릴 은거이니까 업글 할때더 효과 보기 좋으니. 아이쿠 그치 그치 내가 그 말이 하고 싶었어 아! 좋아요 긴급상관없이 어. 이상하게 히드라가 한마리도 안나왔네 같이 있어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라시! 안녕하십니까히드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시! 이라라이이 이라시! 이라시! 나나나. 나나나나나. 오래가 난다요. <웃음> 음, 맛있어요. 아 드디어 나왔다 히들아 유혹. 스 너의 자리는 너의 자리는아 어, 거기서 욕심내지 말걸. 아! 요따 끼고 싶어! 아 욕심내지 말자 휴 욕심냈다! 휴 욕심냈다! <웃음> 욕심내지 말자고 말하자마자 욕심내버렸네 난나나나 와왜 안기니 아 보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이 날 달렸어. 마지막 경기. 이게 오래 살아남은 마지막 경기네요. 아, 키보드 갖다가 직접 조종해가지고 껴놓고 싶어. 아아! 나도! <웃음> 우와, 전설이래. 이야. 그만해~ 여태 못 나온 만큼 한꺼번에 몰아서 나왔나 봐.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높은 거 하자. <웃음> 아직 살만하니까 괜찮나요? 못살것 같을 때 와주면 딱 좋을 듯. 저게 슬라임이라고? 이. 이 고스트. 예예예. 워크랑 달리 스킨을못 쓰게 돼서 아, 하긴 그렇긴 하지. 에. 요 어 여기 정리하기 힘드네 오 이렇게 하는게 훨씬 나아들 고정쓰 허? 히드라드 드디어 유문이 나와줬고 아 유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게 다행이에요. 스무스하게 돼갖고 뭐야 저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도 <웃음> 나 진짜 운 없나 봐와나 진짜 운 없나 봐 나오면은 좀 제네라도 좀 키워주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랑 드라군 한 번씩만 업그레이드하자. 업그레이드 완료. 어휴, 괜찮다. 아직 살만하다. 아유, 다시 복구시켰다. 어휴, 큰일 날뻔 했다. 어, 다행이다. 이번에도 살만해. 다행이네요. 나, 나, 나, 내가 행운의, 행운의 조각상이었나봐. <웃음> 날 옆에다가 더, 내가 모든 운을 가져다 줄게. 정리 문제. 아, 그러게요. 진짜 정리 문제인가봐요. 어서오고, 히드라. 뭐, 거기 있자. 존나 모여라. 일반. 아이고, 거기 말고. 오케이. 어떻게든, 달라붙었으면 됐지. 누구? 누구, 누구? 아, 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오면은 제가, 제가 때려줄 거예요. 저 이제 욕심 생겨가지고, 조차 열심히 한다고요. 사거리가 안 되나? 아니다, 된다. 음 너무 좋고 오케이! 자리 잘 잡았어 아 이쁘다 <웃음> 블렌드 다이님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아 놀고 있으면은 다행이죠 으아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지 마요. 아 오늘 숙제 숙제 숙제로 이거 한 시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를 숙제지만 나도 재밌게 즐기고 너무 좋고 하하. <웃음> 반갑습니다. 와 오래 너 오래 살아서 너무 좋고. 와 마지막 게 아직까지 놀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잘 굴러가고 있네요. 보니까. 보니까. 여기서 맨날 아까워 계속 퍼졌는데 이젠 살수 있어. 아, 일반이야. 한 마리씩 가자. 좋아, 거 끼고. 아 여기로 가자. 위,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괜실이 3층까지 쌓을 필요는 없어서. 유물 어서오오오. 아! 오! 잘 녹았다. 냠냠, 맛있다. 허! 오, 나도 드디어! 나도 드디어! 유물 이상의 꽃이 나왔던 너는 여기가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글 한번더 해줄까? 유물이랑 그런게 다 저쪽으로 쏠렸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면 엄청 세지겠죠? 총소리가 현란해졌는데 들리시나요? 아까보다 더 빨라진 것 같은 총알소리? 아닌가? 기분 탓인가? <웃음> 아우 소리 징그러워 <웃음> 우와, 앞에서 끝나! 다노는데 모양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아직도 안오냐고잘 녹네 살살 잘, 잘 녹네 냠냠 냠냠 으쯧 뭐야 속도가 빨라서 그런거야? 밀리는거야 갑자기? 혼나! 바까라! 맛보기였냐고! 키가 큰가? 제피에서 키가 큰가? 업그레이드니깐 음, 어, 좀 이제 놓겠쥬? 좀 녹아보렴 레어구만 아까 뭐에서 나왔더라? 복기한번더지도새도모르게 타당, 타당, 타당, 타랑 타당, 타따 타당, 타 오케이, 잘 하고 있 어. 아, 1번이라니. 키드라 1번 이라니 히드라 1번 밀어 버리자. 오대 오대가 두 말이야 괜찮아요 아직 살만해요 오케이 잘, okay, 잘 모아놨 예 yeah. 지금 세 번째 yeah. 판이에요. <웃음>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아우, 뭐가, 뭐가, 불안불안하다. 맞습니다. 첫날이긴 하네요. 오예. 도와줘서 드라군 너네가 밀지 못하면은 다른 애들이. 되나? 대나 라! 군! <웃음> 어왜올때 이렇게 뭉쳐서 와 징그럽게 알았어요 됐다 쌓아주자 와 히드라 저거밖에 없는데 드라곤 너무 많은거 아니야? <웃음> 옥토퍼스다단다란다란 컨시티파 톡톡팟 톡톡팟 지군도한번 밀어주고 싶은데 오. 레... 뭐지 저거 이거? 보스트구나 보스트 1번싹팔았 나쁘지 않은 결과 어, 어, 당장 나쁘지 않아 날날날날날 날. 나쁘지 않아 바빠바바바바바 히드라가 있어야 잘 잡히는건가? 음... 손님이에요! 난민이에요! 안돼 신원홍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나나나! 난민님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신원홍 방송 고생했어! 슬리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키님 우리 인사했나요? 어서오세요 능푸른 연어, 연어 도둑 작은 참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페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안된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우미는 하루에 컴퓨터 자유시간 두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열한시면은 종료해야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웃음>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안된다고 저런 저런 저런 모닝 티어 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휴마 <목소리> 휴마 아이고 청춘이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독도 감사합니다 청춘이다 아직 날 보러온 지 10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자유시간 2시간인데 컴퓨터 이제 방송 준비하다보면은 10분 넘게 걸리고 방송 끄고서 좀 이제 컴퓨터 끄는 준비하다보면은 한 10분 걸려가지고 방송 실제 시간은 한한 한 시간 반밖에 안 된단 말이지 헝드라이만 팔아 드라고 1만도 팔자 아! 너무, 너무 많이, 빨리 많이 팔았나? 아앙앙 수정해가 되었다고! 구경 가야지! 잠깐만요. 뭐야, 이거? 오, 세상에! 등급이 뭔데? 고대, 유물, 서사, 전설, 유물, 고대. 뭐야, 왜 이렇게 다 좋은 애들만. 신화, 유물, 고대. 기우미가, 기우미가 운이 없네? 에에에에에에에 네. 우와, 서서다 쑤. 이들아 1번 사라져.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왜? 아이고, 부스트 1번. 나도 어서 강해져야. 어, 나 이제 슬슬 밀리겠는데요? 저 이제 슬슬 갈 가요? <웃음> 나 가라고 이제 슬슬 밀리는 건가? 히드라 불쌍하니까 히드라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웃음> 아니 아직 10분 남았다고 고스트들이 어떻게든 해줄거야 안되나? 고스트가세지면 어떻게든 고스트가쎈 애들이 많단 말이죠 아 안돼 부셔져 부셔지라고 부셔지라고 죽는데 왜 이렇게 슬픈 일, 그런 소리로 나와. 어! 잠깐만, 보너스 맵인가봐. 뽑아요, 뽑기. 뽑기, 뽑기, 뽑기, 뽑기, 뽑기, 뽑기 제발! 으악, 어 어쩔 수 없지. 아, 그래도, 그래도, 아직까지. 잖아요아또 <웃음> 히드라. <웃음> 히드라다 큰일나는데 밑에서 뽑기만 계속 하고 있어야 하나? 교환은 어떻게 쓰는거지? 시작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것은, 매운디라는 게임인 것이다. 으앙! 나 이제 죽어! 유미, 좋아요. 14 히드라라도 키워줄게. 으앙! 그렇게 오래 살았다, 생각보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난이 부족합니다만?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긴 해하다보니까 재미들리네 아이, 요 오기가 생기는 건 재미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운이 너무 못난 거 알겠고 손나 박하나 백을 초과했다 이거 못살린다 아 그렇다 진짜, 좋은 인생이었다. 음. <웃음>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아 문어 아, 바꾸나15온15 오면 이거. 1만 더 있으면 이거. 히드라? 드라곤? 드라곤? 으아! 해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밥이요? 아밥 잘먹고 왔지요 밥은 항상 든든하게 먹습니다 <웃음> 프로시참러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직 130안 넘었거든요? 아직 아직 남았다 유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밤량이 좀 줄어가지고. <웃음> 유즘아 이번 주 밤량이 조금 줄어버려서. 살짝 걱정이긴 한데. 아, 130 넘었다! 으아, 불스몸인가봐 발로 길래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음. 오, 안나리야 오, 근데 또 억지로 먹이는 거안 좋다고 해갖고 억지로 먹이진 않고 있습니다. 오, 이야. 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오. 어? 비워지고 있나봐 껌이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 가서 합류해 도와줘 그금왜 이러냐고 맞아맞아 맞아. 편하게, 편는 서로 편해야 안 됐어요. 뭐야, 일반이 그렇게 있었어? 또 일반이야? 일반은 버렸는데 일반이 나와? 뭐가 아니지. 아! 아, 잘못 눌렀어! 괜찮아. 괜찮아. 요새, 요새 이만큼 이면잘하지 얘들 이만큼 이상해요 진짜 저 뭔데? 빨리 없애 봐봐 얘들아 안돼 얘들아 얘들아 잡을지, 이번이 끝이지 않니 유물 선택권 유물 오호 그렇게 하죠. 좋아요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랜덤메타 때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스트가 모든 걸다 해결해줄.. 아그 기도메타 네 것도 근 <웃음> 아냐 고스트가 다 해줄 수 있어 고쳐. 아, <웃음> 아, 죽는 소리 봐. 이거 못 죽인다. 버츄얼상으로 안고수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작업고려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유, 유물이다.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실제 유주를 안고 와가지고서 유주가 여기 같이 앉아있는 것만 하는 게더 빠르지도. <웃음> 아, 저기 너무 깔끔한 거 봐. 우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기. 난 저렇게 안 해. 너나 좀풀라네가다 해줘. 고스트가 다 해줘. 제발, 고스트. 부탁할게. 아 캐릭터를 겹쳐만 달라 아 그건 지금도 할수 있지요 그니까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구만 <웃음> 안고 있는 듯한 효과 뽀키 실패 됐소 고스트가 아니었나? 뭐였지? 가와이 음. 어, 또 쌓여 가나? 예야열기로 가자 아직 제 몸에 기대면 돼요. 제 몸에 걱정 마십시오. 제 몸에 잘 기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에 잘 기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손으로 뒤에 받치고 있어요. 이, 우, 뭐야? 저 빨간 거둘다 보면 빨간색으로 변하나?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어, 그러네. 색깔이 점점 바뀌네. 우앙, 우앙,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른 몹이라고요? 아, 어, 나 시간 지나면 더쎈 몹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약간 히든 히든 맵 같은 느낌, 아스페셜 맵 같은 느낌. 빠빠빠빠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에? 에? 모르겠는 걸 봐도? 드라곤은 업글로 버텨야하고 세개 다 하지 말고 하나 팔아야한다고요? 난 망했어 아 전설 유닛을 다른 걸로 바꾼다 별로구만 늦어버렸어요 아 하긴 업글레 몰빵하면은 개가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좋긴 할듯 으앙 으앙 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백마리 채우겠는걸?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와 보스 몹이야 나이 큰일났다 이거 이번에 못 이긴다 보스가 자꾸 돌아다녀서 보스 때문에 죽겠네요 이거는 야, 몹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잘과 바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아, 팁도 얻어가고. 재밌었네. 보스 어딨냐고요? 뭐가 보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지? 보스가 무엇이지? 으앙, 으앙. 아! 완전 깔끔해! 이게 보스예요? 우와! 보스가 엄청 많네? 문제네... 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뚜뚜 따라라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사나? 이렇게 된거 차면 고스트에 몰빵한다! <웃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아니야, 드라곤도 키워야 하는데 아까 드라곤 업굴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설 도박해서 보스트에서 드라곤 됐다고요? 원하던 거였나요? 원하던 것이었나요? <웃음> 원했던 거면은 다행이잖아요 아니요 히드라요 아 실패하면은 히드라가 되는? 뭐야 그게 너무 못사워 아... 실패하면 그대로이다. 에, 그래요? 왜... 왜 그랬어요? <웃음> 왜... 에, 그랬어요. 어쩔 수 없지. 저 근데 의외로 살아남았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유 어, 죽는 소리다! 어..왜 안죽었느냐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정리의 힘이 위대해 하고 업글도 위대했다 <웃음> 업글이 역시 짱이었다 업글에 <웃음> 어, 그래. 모든 걸, 걸 걸겠어 히 <웃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와, 살살 녹는데요? 이게 맞나? 완전 살살 녹잖아. 따따따따. 그러게, 이게 맞나봐. 오! 오, 놓친냐? 드라군도 좀 키워줄까? 드라군이 아,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커줘야 전설 에픽 시사. 교환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우선도 못 해보고. 높긴 하나요. 음, 뽑아볼까? 별로 좋진 않지만. 랩도 봅시다. 살수 있나? <웃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죽는 게 맞는 것인가? 아, 히드라! 일만 그만뜨라고딴 것도 좀 나와보라고. 아, 제발. 그렇다고 레어는 좀 아니지 <웃음> 이래도 뭐래 저래도 뭐래 뽑기 계속 해야지 아 뽑기가 답이 맞는 것 같아 뽑기를 해야겠다 아니야 업그를 해야해 어 뽑기 참을 수 없지 뭐야 한국 모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아, 저도 정리하고 싶어요. 이쁘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 음... 어려운 거 같지? 우와, 이게 뭐람? 와, 얘들아 힘내. 우리는 저기에 비해서 볼일 볼 없지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겼다! 야호! 기들아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생겼네. <웃음> 미네랄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 업글 어, 이야 이게 녹네 녹아 와 이게 녹봤네 녹아 항상도 못했다 이야 이게 되네 어, 같이 여기로 가시죠 가차가차 원하는거 뽑으시게 음. 힘내 얘들아 얼마 남았지? 허? 뭐야 아직 아직 많이 남았네? 부셔지나? 부셔지나? 왜 이렇게 빨리 안 따라오? 얘 죽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번엔 어 되게 단단하네요 돌아오면, 돌아오면, 죽는다 휴잘한다잘한다잘한다 우리팀, 우리팀 잘한다 펑! 펑! 펑! 되게 극적인 소리난나네 <웃음> 같은데 음아니나 얘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음 좋아 랜덤 하자 이거 랜덤 각이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 왜해~~ 내가 더 오래 살아난다니 생..상.. 상상치도 못했던.. 어쩔 수 없지. 아쉽구만요. 어, 제생각에도 많이 온것 같은데요? 어, 엄청 많이 왔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는 몇 레벨까지 있을까요? 업그만다 시켜볼까? 그러게요. 유지야, 너는 커가지고 꼭한 번에, 어, 배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되렴. <웃음> 아까 들은 바로는 배까지 있다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엄마가 자식에게 게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어, 프로게이머 좋지. 근데 여성 프로게이머는 잘못본것 같기도 하고. 크크. 나도 알고 있어. 미네랄이 부족한 거나도 알고 있다고. 엄마, 엄마, 아이한테 무슨 소리세요? 빵빵 빰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근데 사실 메이플을 얼마 안해봤어요 <웃음> 아그니까요 일반만 다 처리하면서 키웠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다 나중에 욕심내면 은 레어도 치우면서 해보는 것이다 매콤은 했으면서, 아, 매콤은 진짜 재밌겠죠. 는 그것도 1차 배타 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1차 하고 그 1차인가 2차 베타? 완전 초반에 50렙, 만렙이었을 때까지. 저 60렙 풀리고서 안했어 게임. 50만렙일 때, 그때 쫙 달리다가, 50대부터 접어, 그, 아. 5 0 만렙인데 쭉 달리다가 6 0대접 쳐봤나? 그랬을걸요? 할거 없어갖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또 하기 싫어갖고... 띠따따따따따따따... 쪽을 하나... 어, 뚜렷... 어, 뚜렷... 리어 가자... 페리어... 너멀다우니니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라시아, 이라시아~ 한 5분만, 5분만 더 달려보다가 5분 더 달릴 수 있으면 달려보다가 5분 넘어서까지 계속 남아있으면은 기법하고 갑시다. 슬슬 걱정된다. <웃음> 아까 딱밥 <다> 타임에 들어왔는데 <웃음> 우리 유주가 엄마는 안 찾아요 <웃음> 아직 부를 나이도 아니긴 하지 <웃음> 밥을 찾았을 거야 <웃음> 이게 다, 이게 다 옆에서 배운 것으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웃음> 제가 이만큼 자랐어요.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죠? 다음 생에 꼭 같이 살아남아요. <웃음> 됐나? 이제 죽을 때 됐나나? 아직 살아남겠는데? <웃음> 그니까. 아쉽구려. 나는 왜안 죽는겨? 잘 모르겠네. 45까지요? 45가 보스인가? 5마다 보스였나요? 10마다 보스였나? 너무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살아와가지고 보스가 언제마다 나오는지 기억이 안난지 말이네 빠라라라 10만 더! 10만 더! 음 5랑 10 5단이 마다 요시 오! 다섯 마리만 더! 그러면 열린다! 이거 근데 또 이것도 줄어들어가지고 살아남는 거 아니야? 사나? 사나? 살아남나? 되나? 가능한가? 그럽시다. 오오오어들긴 하는 거겠죠? 너무 많아서 보스가 어떻게 생 i 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가나 가나 57원이면 또업그할 거야. <웃음> 오 잠깐만, 이거 다쓸 겠는 건 쓸릴 것 같은데? 오라라, 오라라, 이게 쓸린다고? 업글의 중요성을 알아버렸습니다. 반에서좀 업글 좀해 놓을까? 그니까요. 업글과 정리의 중요성어 되네. 이게 됐네. 이제 또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슬슬 밀리트 대기 난것 같은데. <웃음> 음. 그러니까요. 죽겠다. 빠빠빠. 와, 진짜 이거 욕심나는 게임이 나백 찍고 싶다. 언제 한번 백 찍을 여유가 없네. <웃음> 생각보다 찍을 여유가 없네. <웃음> 건가? 죽는 건가? 어쩔 수 없지. 50 찍으면은 죽으려나? 그렇죠. 어떻게 어깨저게갈것 같긴 한데. 아! 드디어 100 넘었다! 알림 계속 온다! 이제 계속 혼다 100 넘었다고. 이제 곧130 넘겠구만. 피롱. 빵빵빵빠. 어, 됐나! 이렇게 되네. 오십 찍는 것만 보고 가, 가야겠지. 업그레이드 컴플리. 이게 또 밀려가지고서 아 자꾸 차나나 업그레이드 계속 가능하잖아. <웃음> 왜 자꾸 차는 거야? 어느새 좀 깔끔해진 것 같고. 아 하긴 그렇게 다됐시면 날에 가려고 했는데 게임이 날 붙잡았어 야래야래야래야래업그이다 업글 업그리다 으아하하하 <웃음> 그렇게 게임이 안 끝나네요 로봇뽀잉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깨겠는데요? 예상치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등반이었다. 50초. 아, 아, 30초! 열심히 했다요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 왜 다이소냐고요? 다이소 다이소입니다 <웃음> 모든 캐릭터 다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빰빰빰빰빰빰 자 그러면은 유미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유주를 보러 가야겠어요 가족이 여태 봐줬기 때문에 가족 출근시키려면은 아..아빠냥이 어, 출근시키려면은 유미가 가야합니다 어쩔 수 없지 유주야 엄마가 갈게 <웃음> 바이바이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드는 음음 음, 음. 오랜만에 큐한테 갈게요 미션 주신 분 감사합니다만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다음에 일일 있다면은 그때 부탁드릴게요 안녕 <웃음> 나 미션 온건지도 못봤봤네 <웃음> 저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서 아마 못깰거예요 <웃음> 방송 길게 할수 있는 날이 없어 생각보다 <웃음> 미션 있었어요? 그니까 미션이 언제쯤 들어왔더라고빠봐빠봐 레이드 걸어야지 언제 미션 들어왔지? 나 보지도 못했어. 감사합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귤마. <웃음> 그래, 오늘 저 뜻하니까. 오늘이, 오늘이 저 길이다. 오늘 가야지. <웃음> 아이고, 쏘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날아갈게요. 안녕. 귤마. 내일 봐요. 슉!